Kalau t u s u katati mind topa Kalau t u s u katati mind o p a First blood Kalau t u s u katati nadi bed i n d o p a Kalau t u s u katati mind o p a Double kill Killings p r eat e t d t r i p l e kill h can both i e d and m e Ultra kill. h can boost my last i my and o e d o m i n a t i d t h can g t y u m o t h c o s m t I m n t Holy shit. I a n t Unstoppable. t I a n t u w i h c Wicked. h I t